오늘은 우리가 해해 후회가 아니라 해. <웃음> 오늘 갈 곳은 여기. <웃음> 여기 갈 거. 해적단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약도도 이렇게 있어. 여기가 지금 축산 쪽이잖아. 이쪽으로 가야 되나? 봐 어디도 가지? 여기서 이렇게. <웃음> 여기도 다있다 와, 진짜 많다. 아, 저기 다 <웃음> 여기야? 응. 여기도 킹크랩도 있어. 음. 그리고. 음. 이거 말해봐. Yeah. 오, 킹크랩? 어. 가져봐, 우리 오늘 안마. 오늘은 방어를 먹을 겁니다. 제가 사실 해산물 을잘 몰라가지고 앱을 이용해서 했어요, 앱을 이용해서. 네. 킹크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따로 얘기 안 하셔도 어느 정도 가격을 다 알고 가실 수 있어요. 오늘은 리가, 어, 개불이랑, 어, 이상하게 개불은. 개불. 개불. w 이 y do you like 개불? 드라마 많이 봤어. 개불하고, 그 다음에 방어랑 해산 먹을 거예요. 이거 뭔지 알아? 알아. 여기가 나. 맞아 이거 너무 많아, 근데. 리다 먹어. 리 배고파, 이제. 아너못 먹으면 어떡할까 우어아 빨리 빨리 빨리 오! 이야이야 나도 못 만지는데 <목소리> 네가 어떻게 만지냐어떻게 먹어요? 이거? 어. 아,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어, 여기가 물 나와 어, 물 나와 야야야, 조심해 그? 비켜 음. 여기 봐봐, 이빨, 이빨 아, 안 아파 여기 이빨요? 음. 아, 그럼 여기 똥 <웃음> 야, 돈 터치 미트랜 아니야? 맞아, 패스 간 사람 이 진짜 벌려야 야너 베트남 사람 아니야? No, I'm not f r 하 t h nation 자아 오지마. 이거 뭔데? 파파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레디쉬, 아이 h 지금 아. 더큰거 더 잡아서. 맛있겠다. <웃음> 야 그만이. <웃음> 이거예요? 네. 와. 아, 야, 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있어. 나다 먹어요. <웃음> 이게 소짜고, 이게 중짜구나. <웃음> 여러분, 중짜 <중자> 드세요. <웃음> 어, 이거 원래 두 명. 이거 가아요세 명. 세 명? 니가 두 명. 어, 니가 두 명. 진짜 많아. 빨리. 주세요. 빨리? 자, 이제. 니가 10분만 다 먹어. 야, 좀비 라인. 저거 받아 가지고 식당 가서 먹을 거예요. 와? 응. 요. <웃음> <웃음> 그만해. <웃음> you want to w a l k i n here? No. No. <웃음> no. <웃음> no. <웃음> 나 <웃음> 너무 좋아요 아니야? <웃음> 야 진짜 오빠가 뭐안사 준다야겠다. <웃음> 저기 안에 들어 개불 같은 거다 들어드는 거야요아 감사합니다. 니다 여기 똑똑하네. 똑똑하네. 가자. 야. 아, 한국말 하는건데? <웃음> 베트남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 진짜? 아 여기가 서울 식당 <웃음> 이거가 세상 이거가 배불 이거가 멍게 네가 너무 먹고 싶어 해서 이건 따로 샀고 메인 BC 대방어. <웃음> <덜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게 구매하기 전에 그 미리 전화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에 기다릴 수있거든 사람이 많으면 야 언제 먹었어? 야, 오빠 말하고 있어 먹었어? 맛있어 <웃음> 어떤 거먹어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이거 진짜 시즌이야 t h 리 r 리 a l l y good t 요즘은 초장 안 찍어 먹는구나. 음. <웃음> <웃음> 음. 아. 해 와사비 너무 많아. 오케이. 오케이, 라 거. 보다 훨씬 더 맛있어. <웃음> 아, 음, 음, 음, 음. 아 이게 아까 설명을 듣기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 듣 ä c n 안돼! 가까 오케이 요즘은 e i t n 아까 사진 e 여기 사진 <웃음> 아, 이헤도오 약간 큰 집은 집아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 Nope ah. 쌈장 장 같이 먹어, 줬는데 리는 삶은 다 먹어 삶은 더 <웃음> 하니까 이거 룩레드 투나 맞아 이거 투 투나랑 비슷해 好好好好好好好好 a 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다 먹어도 아, 진짜 오리 맘에. 아 d i d n never see t 이뻐? 응. 이거 다 fresh. 누가 진짜 식구만 다먹다고 했어. 어? 미안. 소다시키자 진짜 양 진짜 많네. 야. 이제 기분 좋아하냐? 안녕하세요. 배울랄 아, 저는 이제 매운탕 이제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시켜야 되더라고요 매운탕 시키면 한 만원정도 추가되는 것 같고 대신 상차림비가 3천원이에요 그 매운탕을 안시키게 되면 상차림비가 5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저희 두명은 1인당 5천원씩 만원 그리고 맥주랑 콜라 하나 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한 7천원 정도가 추가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잘먹었다 진안 먹었어요 <웃음> 많이 먹었 <웃음> <많이> 먹었어? <웃음> 지금 방어 시즌 이어가지고 어 방어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어, 이렇게 응. 자, 안녕 <웃음> 몇 <번> 했지, 우리? <웃음> 안녕 몇번 했지? 많이 안녕 안녕 자 클로스 더너 앞으로 잘하라고 아, 너 살면 남겼어 안 남겼어? 남겼어요 너다음부 살면 길거안 남길 남길거야? 안남길거예요 아니 안 사줄거야 <웃음> <웃음> 야, 어. 야, 뭐해, 놓친 거? 어? 지하 1층으로 복귀는 안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여기로 오게 되면 음식물 취식이안 되기 때문에 마실 것이나 먹을 것들을 모두 가방 속에 넣어 주시고요. 혹시 테 테이크아웃 커피 갖고 계신 분들은 입장 전에 쓰레기통 위에 올려주시면. <웃음>